예, 안녕하십니까. 스타키퍼 대표 안재현입니다. 어, 스타키퍼팀은 지속가능한 선순환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한우라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농가와 투자자를 연결한 한우자산 플랫폼 뱅카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 즉 농가의 가축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어, 이를 통해 농가는 생산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시장의 가능성을 열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시장의 유유자금이 생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모이게 할 거고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투자 플랫폼입니다. 네, 저는 사실 우리나라 한우농가의 아들입니다. 어, 하지만 저는 종합상사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육류를 수입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이두 가지 일을 모두 해보면 알게 된 사실인데 한우는 외국수에 비해 사육기간이 두배 정도 깁니다. 그리고 이긴 사육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생산비를 농가가 혼자 오롯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농가들은 사육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생산 자금을 융통할 수가 없어 절반도 채안 되는 공간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께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어찌 보면 크나큰 노력을 했지만 자본을 소싱할 수가 없어서 달성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의 유유자금을 통해서 농가에게 생산적 가치를 줄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기업의 비전은 그리고 미션은 지속가능한 선순환입니다. 즉 사업을 꾸준하게 영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게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스타키퍼팀을 이끌고 있는 핵심 멤버는 저와 함께 종합상사에서 신사업 개발을 담당했던 CPO님과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맡아주고 있는 CO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핵심 인력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새로운 인재를 컨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인재를 만나봐야 좋은 인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이 인재가 우리의 기업과 핏이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팀 빌딩이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인재가 우리 기업과 핏이 맞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만나봐라. 그게 제가 드리는 추천입니다.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출과 투자의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방법이 모두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자체적으로 캐시카우를 보유해야 하고 그캐시카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합니다. 어, 물론 대출과 투자로 인해서 그 사업을 서포트하는 원동력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업과 함께 갈수 있는 캐시카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의 가설을 검증하고 고객을 타겟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게 되면 그러한 검증과 타겟팅의 단계 없이 바로 사업을 구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 기업도 어, 그 중에 하나였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타겟팅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그리고 투자가 되면 될수록 어찌 보면 오너에게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설문 몇번 아니면 지인들한테 질문이나 사업성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굉장히 큰 리스크에 부닫칠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문과 고객 검증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고객 검증과 타겟팅에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전문가들의 어찌 보면 투자와 설문을 바탕으로 저희 가설이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가설이 고객의 핏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굉장히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페이퍼 워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표자가 a부터 z까지 그 부분을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거 도와주겠다 저거 도와주겠다 어떤 페이퍼 워크 해주겠다 해서 굉장히 많은 컨설팅이 붙는데요. 그런 컨설팅 자체가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어,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컨텐츠와 그리고 설명서와 그 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상표권 등록까지 여러분들이 다 혼자 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남에게 의지해서 시작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대표가 혼자 연구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실행해라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세상에 없던 투자 플랫폼, 한우 자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저희 경우에는 사업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세무나 법률적인 부분의 검토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업을 구조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검토 과정이 없이 시작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멘토링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충족을 시켰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매출 구조를 다시 짜게 됐고 시간과 노력이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멘토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선 검토하고 사업을 구조화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창업하자는 얻게 되면 어떤 거에 투자해서 뭐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외주 개발을 써야지 등등에 대한 급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사업을 구조하는 방법이고 그 구조하는 단계에서 여러 멘토님들의 어찌 보면 도움, 법률적 그리고 세무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개발적인 도움을 받아서 초기에 방향성을 세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빨리 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창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예비창업 패키지가 끝났다고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사업이 시작점이고 그리고 사업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레이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 일이 힐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 즉 본인만의 루틴을 생성하고 그 루틴에 따라서 사업의 단계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저는 이를 위해서 사실상 어, 매일 아침마다 이제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몸을 좋아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건강은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은 단기적인 레이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한 체력과 맑은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예비창업 패키지를 시작하게 되면 사업화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또 사업에 종료하는 기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창업 패키지가 끝난다고 해서 사실상 사업이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고그리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예비 창업자분들 사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다 보면 사업이 구조화되고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팀원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그게 창업의 매력입니다.